자, 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승님입니다 어, 오늘은 어, 요즘 뭐 약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지능형 카메라 연동권 관련해서 하나테크인 베스트샷 카메라입니다 아, 여기 보면 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4개 어, 해놨습니다 어, 4분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여기 앞에는 저희 이제 회사 앰스턴 앞에 있는 거고 이두 개는 이제 지금 부산에서 지금 실시간 땡기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어, 진주네요. 예, 진주. 음, 어, 여기 베스트샷은 여기 지금 이벤트가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 카메라에서 가장 이제 차량 번호라든가. 어, 번호판이죠. 그, 그, 차량, 특징, 색상. 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구요. 뭐, 트럭이냐, 뭐, SUV냐, 뭐, 승용차냐, 뭐, 버스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얼굴 쪽 부분 이제 뜯어내게 하겠느냐, 아니면, 어, 상의 색깔, 하위 옷 색깔, 아, 구분을 합니다. 약 10개의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어 있구요. 이건 뭐, 차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이륜차 뭐 이런 자전거 이런 것 저기 지금 방금 오토바이 지났는데요 저런 것들도 이제 다 구분 지어서 객체로 전부 다 메타 데이터로 다 저희 mbr 이나 vms 쪽으로 이제 그 전송하게끔 지금 연동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 똑같습니다 아, 여기 설정에서 카메라에서 설정하는 방법은 아, 여기 자세히 쭉 들어와서 여기 하나테크인 카메라 다 해놨구요 어, vca 영상 표시하고 여기 vca 영상 표시 쪽하고 여기 이 프로토콜이죠 하나테크인 Sun API 2.0 어 네, 선택하시게 되면 동작하게 됩니다 예, 나머지는 카메라에서 이제 그 설정을 하시는 거구요 어 간단하게 좀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 지금 하나면 확대를 하고요 아, 너무 가까우니까 좀 약간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자 검색 들어와서 어, 이벤트 쪽 이벤트 쪽 이렇게 그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여기 지금 제 베스트샷이라고 해놔서 그런데 어, 뭐 예를 들어 뭐 모든 움직임 어, 비상별로만 해 놓을게요 비상별로 되어 있는 걸 음, 아래쪽에 보시면 뭐 아이브스도 있고 지금 아이텍스 AI도 있고요. 와이즈나 베스트샷 자 하나 테크인입니다 네, 이게 어, 트루엔 지금 VCA 같은 경우도 트루엔거 같은 경우 는 지금 요번에 어,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트루엔 어, 카메라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맞춰놨고요. 어, 이거는 아직 연동 다안 됐습니다. 지금 연동 지금 해달라고 지금 트루엔에서 요청이온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나중에 되면 제가 한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가 화각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 이 카메라 화각이, 야, 이 카메라, 카메라가 이렇게 넓은가? 아, 할 정도로 화각이 굉장히 넓, 넓습니다. 특징으로는 60프레임이고요. 예, 네, 60프레임입니다. 60프레임에 800만원 습니다 음, 음, 아주 뭐 약간 재밌을 것 같고요. 아 저건 뭐 나중에 완료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그자 하나테크인 와이진의 베스트샵 다시 이쪽으로 와서 요거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벤트 검색에서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는 이런식으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텍스트 밖에 없었습니다만 영상 표시라는 게생기고요 요걸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자동 재생 잠깐 꺼 보겠습니다 여기 뭐 버스 이렇게 하나 있는데 아 트럭이네요 흰색 트럭 흰색 트럭 흰색 트럭을 더블클릭 했더니 뭐 부산에 지금 적은 것 같아요 이걸 자동으로 해 놓게 되면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네, 자동으로 2초간 재생이 되겠죠 네, 2초간 자동 재생해 놓으라고 했으니까요 요 이벤트가 지금 온 건데요 어, 영상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영상 표시를 하게 되면, 이 흰색 트럭을 체크 하면, 옆에 이 베스트샷, 어, 정지 상 이미지가 이 밑에 있는 버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리 이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더블 클릭하지 않고 이렇게 클릭만 하더라도, 어, 노랑 트럭 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옆에 이미지가 따로 이렇게 복개되 있습니다. 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아, 이런 기능이 새로 들어갔구요. 지금 현재 하나 테크인 거에만 지금 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 와이즈노 베스트샷은 자, 여기 보면 사람, 그 다음에 얼굴, 차량, 번호판이 있습니다. 아, 이 번호판 어, 사람 같은 경우는 아 어, 약간 좀 보여드릴까요 상의 색깔 10개 색깔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10개 색깔이고요 하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의 색깔 10개 그러니까 가방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성별은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에 따라서 어 상의를 제가 빨강으로 바꾸고요 어, 하이는 뭐 모두 해놓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면 요쪽에 지금 빨간색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하게 되면 아 여기 있네요. 이 빨간색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저 빨간색에 관련돼 있는 예 어, 영상이 플레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 빨간색 요쪽에 빨간색이네요. 야 이거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여기 빨간색이네요. 다시 한번 플레이 한번 해드려볼게요. <웃음> 야, 뭐, 나름 잘 잡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색. 예. 네. 야, 이게 여기를 잡았네요. 그쪽에 있는 빨간색. 자, 어,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빨간색은 뭐, 색깔은 뭐다그렇고요 가방도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방, 뭐 백팩, 핸드백, 핸드백, 숄더백, 크로스백,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구분됩니다. 가방을 크로스백 뭐 이런 거아 없네요. 백팩 아, 없네요. 아 빨간색이 없구나. 모두를 해서 핸드백, 숄더백. 예, 예 가방은 뭐안 보이네요. 하여튼 뭐 이거는. 나중에 뭐, 이, 좀더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태크인에서 보내주는 기능들은 이거고요 사람일 땐 그렇고, 얼굴도 이렇게 있습니다. 얼굴, 아, 얼굴들은 뭐, 이렇게 얼굴 뜯어내는 게있고요이걸로 인해서, 이제, 지능형 그, 그, 얼굴 분석 서버죠. 예, 네, 그런 거, 페이스 이제, 그 분석 서버하고 연동을 해서 아마, 다른, 여러가지 뭐 솔루션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색상이 있고요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량, 버스, 트럭, 오토바이, 뭐 자전거 자뭐 오토바이 한번 해볼까요 오토바이 색상을 제가 뭐 빨간색만 한번 해볼게요 어우 이게 뭐 오토바이도 많네요 오토바이 이렇게 했더니 어, 예. 자 한번 더블클릭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보면 오토바이 예 여기도 어. 여기 오토바이 아저 위에 지나왔습니다 예 저, 야, 저렇게 야저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인식을 하네요 예, 어 아, 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구요 뭐 종류는 뭐 자전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같은 경우는 차량 번호판만 뜯어냅니다 영상 잠깐 표시하면 요 조그맣게 나오는데요 요 정도 크기의 이미지로 이 번호판만 뜯어서 저희한테 전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판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가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이렇게도 뭐 뜯어서 보내네요 가장 잘 나온 번호판들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직력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음, 요거는 이제 야간에 이제 어떻게 이 뭐잘 나오느냐 뭐 그거는 뭐 카메라하고 조도에 관련된 거니까요 음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뭐 검색하는 건 이제 지능형 관련해서 이렇게 연동하고 엣치단에서 이제 오는 데이터를 연동하고 이런 건다 괜찮은데요 나중에 지금 현재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동이 돼 있냐면 어, 저희가 지금 ip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벤트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실시간 사람인데 어, 상위는 빨간색이고 하위는 검정색인 가방을 들고 있지 않은 여성을 이렇게 이벤트를 이렇게 주고요 조건을 이 베스트샷 카메라가 여러개 이제 지자체에 이렇게 깔려 있다 그러면 그 도심 방법으로 깔려 있다 그러면 어, 상이 빨갛고 하위 검정이고 어, 여성분이 을 검지가 되면 실시간으로 IP 월 쪽에 팝업 시켜라 그 위치 그 위치와 그 검지된 이제 현장 위치나 그런데 같이 이제 팝업이 되라뭐 이런 느낌이 겠죠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 카메라가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 요쯤에서 가령 예를 들어 뭐뭐 뭐 이렇게 검지가 됐으면 이런식으로 이제 팝업이 되는 팝업이 되고 이제 또 저기 텍스트로 이제 뭐 어디 위치 뭐 상위 빨간색 하위 뭐 검정색 여성 검출됨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약간 그뭐 미아 라든가 아니면 좀그 사회적인 약자죠 뭐 저기 노인분들 좀 이렇게 치매 걸리셨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좀그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위치나 이런 그 검출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검출을 해서 팝업해서 그 검색도 물론 당연히 검색을 하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어 이런 솔루션도 이제 어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 AI 관련된 엣지단에서 카메라 내에 들어가는 AI 카메라로 인해서 아마 이 CCTV 업계도 굉장한 변화가 아마 올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 그첫 단추가 그 하나테크닉 베스트샷이 아마 시작할 것 같고요 어, 다른 카메라도 많이 나오겠죠 여기 보면 지금 뭐 이제 트루엔 이라든가 어, 지금 ITX 그리고 이제 지능형 하시는 뭐 물론 서버 업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인텔리빅스죠, 인텔리빅스, 쿠도라든가, 아이브스라든가 뭐 여러 업체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어, CCTV가 이런 지능 점점 이제 지능화 되면서 사건을 빨리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별도로 좀 문의를 주시고요. 아, 오늘은 뭐 하나테크인 베스트샷만 제가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그, 보여, 그 설명드렸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좀 개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테크인 베스트샷 카메라가 한,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진행되면 아마 현장에서 저희가 아, 어떤지 이제 현장 영상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번 또 공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